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에 들려드리는 가상화폐 분석입니다.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루는 듯 하였으나 가격이 7400레벨이라는 저항선에서 가격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비트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견고한 저점인 6100레벨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가격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그리고 다섯번째 저점을 6100레벨에서 만들고 있기도 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이 견고하게 이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아 가격이 다시 한번 680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시나리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견고한 6100레벨이라는 저점이 뚫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 그 다음 저점인 5,900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일리 차트에서 가격이 하락 추세를 이어간 후 위로 올라간 듯 하였으나 다시 한번 큰 하락 추세의 캔들을 만들면서 가격이 전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5,900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가격이 캔들스틱을 제대로 만들 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00의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이 만나는 초록 구간에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예상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그 매수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계속해서 하락의 추세를 따라 1 6 6이라는 저점을 새롭게 만든 후 현재 아주 중요한 레벨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추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가격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한번더 해야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100, 200레벨, 이 200레벨에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다시 한번 250레벨의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여기서 반대로 매도하는 추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가, 하락 캔들을 만든 후 밑으로 내려간다면 저점이었던 160레벨까지 도달한 후그 다음에 129, 130레벨의 지지선까지도 볼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캔들스틱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가 컨포메이션을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셔도 늦지 않으니 여러분들 신중하게 거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도 저희가 저번주에 예상했던 시나리오 가격이 저항선과 추세선이 만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추세로 돌려면 70레벨의 저항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반대로 추세선을 뚫은 후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 전 저점이었던 49, 이 50레벨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트리플 바텀을 만들며 계속해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투이저까지 나왔죠. 자, 여기서 예상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역시 올라가는 것과 반대로 내려가는 것이겠죠.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지지선 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는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상승 캔들을 만든다면 상승 추세를 알리는 상승 캔들을 만든다면 계속해서 올라가 71레벨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여기서 지지선을 부순 후전 저점이었던 47레벨, 50레벨, 2레벨을 리테스트 후 하락 캔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내려가 30레벨, 35에서 30레벨의 지지선까지 내려가는 것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에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유추해 보았는데요. 가격이 브레이크 앤리 테스트 이후 위로 올라가 전 고점이었던 430레벨까지 올라간 후 거기서 이제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정하는 게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요동치며 박스권을 존중하는 두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세번째 시나리오는 박스권의 지지선을 뚫고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어, 저점을 만들어 가는 세번째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세번째 시나리오를 택했네요. 전 저점이었던 300레벨을 존중한 후, 아직까지는 숄더레벨 313레벨의 숄더레벨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313에서 3 0 0레벨 313에서 300레벨인 이 구간이 아직까지는 좋은 지지선 레벨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쌓으려면 가격이 추세선과 이 지지선을 존중하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전 고점 395, 이 400레벨의 박스권 저항선 그리고 여기를 뚫는다면 431레벨의 저항선을 한번 더 보실 수있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이 지지선, 이 강한 지지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한다면 밑으로 내려가 전 저점, 그 레벨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다음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아주 좋은 구간이에요. 여기서 상승 캔들을 이루고 상승 모멘텀을 쌓는다면 다시 한번 40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 반대로 매도 타이밍은 밑으로 내려가서 전 저점이었던 이 지지선 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다음 지지선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을 기다리셨다가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이렇게 가상화폐 분석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격이 지지선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매수 타이밍 또는 매도 타이밍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히 거래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 시간에 오후 11시 화요일 오후 11시에 찾아뵙는 마스터 클래스 FX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석을 원하시는 페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거래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부담없이 마음껏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